승객 여러분, 오인 신설 도시철도는 승객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 유형물 소지자나 거동 수상자. 응급 환자 등을 보시면 종합관제실 또는 고객센터 02-3499-5561 또는 112-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 대단한 마아 아니, 제가 아, 이뭐볼수 있어요 한국 있는, 에한국 있는, 한국에 있는, 한국에 있는, 한 있는, 한국에 있는, 한국에 있는, 한 있는, 한국에 누가 다 묻힐거니? 누구랑? 이상현이랑 장준이랑 칠것 이번엔 사고 아니면 많지. 이번 사고가 어떻게 선동하라 그래? 어떻게 선동하래? 아, 나도 동하시발만하고쫓는데아니잖미가 없는 거야. <목소리> 어제 어, <이제> 선고했다, 저 <목소리> 북같 여성이 가라, 마지막 하고나 이제 아바애들다 많이 는데 성도 그안돼서서 아까 막러아니 앞에 전화 왔어. 당나안 치다 지너랑 절대